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진공 포장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 물건 써본 지 며칠 안 됐어요.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네. 캠핑용품으로 네. 이걸 쓰면 굉장히 <웃음> 편하대요. 저도 몰랐는데. 네네. <웃음> 대표님 이야기 듣고, 아, 정말 좋겠다. 전 근데 캠핑 안 다녀요. 아, 그래요? 전 많이 다녔었는데. 캠핑을 필요한... 할때 어떻게 포장해 가셨어요? 그냥 뭐 비닐 3개에다 하나하나씩 넣어가지고 아니면 네. 뭐 도시락통에다 넣어가지고 네. 아니면 그냥 슈, 슈퍼에 사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진짜 좋은지 네. 사실 저는 집에서 몇번 해봤습니다 예, 김치 한번 담아줘 보세요 냄새가 많이 나는 김치랑 이런 게 네. 정말 미소가 잘 되는지 저는 삼겹살 한번 담아볼게요 네. 아 김치 대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이제게 해야 될것 같고 음, 지금 얘는 네. 사진 찍으려고 네. 지금 마트에서 갖고 온 거긴 한데 집에서는 이렇게 조그맣지 않잖아요 뭐 포기김치를 넣거나 네. 뭐 잘라서 그리고 그런데 김치를 할땐 네. 주의사항이 하나 있대요 국물을 네. 가급적이면 넣지 마라? 조금만 넣어라 하, 네, 왜냐하면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아 진공포장기가 네. 고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때 국물이 같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대요 진짜? 네. 몰랐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봉투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 한번 요만큼만 넣어보고, 넣고, 하나 더 넣어볼까? 될까? 작은 애. 아니요, 안 닦아도 돼요. 그 정도면 아, 괜찮습니다. 요 여기 상실에. 네. 한번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디, 어디다가? 이 비닐 끝을, 이 비닐은 십자제용 비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굽고 딱, 딸깍 소리가 난게 한 다음에, 요, 어, 브레이컴 실, 요거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 공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실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불이 켜지네요. 다 됐나? 어떻게 열지? 그 옆에 음. 각도가 제가 잘 손이 막 나. <웃음> 네. 한번 아, 보세요. 오, 오 괜찮은데요? 음. 오케이. 네. 김치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김치 제가 김치 일단 해보세요. 물을 한번 닦았어요 여기 주변에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따라 나오면 그것도 찍는 거예요. 저희는. 뭐 네. 조작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요? 아, 성실이에요. 여기 끼는구나. 여기 끼우는 거예요. 네, 두개 양쪽을 그리고 끼우고. 그리고 딸깍 양옆을 누르면 소리가 날 때까지 하고, 아. 다시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죠. 요거구나 아. 아. 네, 네, 김치를 네. 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만 진공팩에 넣으니까 국물이 역시 같이 빨려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러면 안안 아, 되네요. 네 지금 네. 이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른 방법을 써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정용 위생팩에다가 김치를 먼저 넣고 꽉 짜가지고 공기를 없애줍니다. 이러면 안 나오겠지? 네 어, 삼겹살은 포장했으니까 치울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더 넣어도 되는데 조금 조금만. 네. 넣고 한번 해보죠. 이거를 제가 눌러볼까요? 네. 끼고 양쪽에 끼고. 끼우고. 여기 눌러서 양옆을 눌러세요딱깐 누르기만 하면 요 아, 예, 났어요. 양쪽. 그리고 음, 버튼을 누르세요. 백컴실. 이번엔 잘 될까요?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음요. 오. 안 나온다. 네. 국물이 있는 음식을 포장할 때는. 위생 비닐봉투를 하나 써야 되네요. 조금 불편하다. 아,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 안 되고. 예, 꺼낼 땐 공기를 빼고 열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아까 삼겹살 포장한 거. 이거 왜 갖다 놨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캠핑을 갈 때, 오! 이건 캠핑 갈때 많이 사용하시는 냉장고구요. 냉장고가 크진 않아요. 여기다가 음식물 담을 때 이걸 그냥 비닐봉지 위생팩 가지고 하면 삼겹살 가루 같은 경우는 이게 기름이 셀 수도 있고요. 약간, 틀림이... 예, 예, 예. 네. 그 냄새도 날수 있고. 근데 적어도 진공팩 쓰면 음. 냄새랑 뭐 약간 기름이 새 나오는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 공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발효도 안될 것 같은데요? 보셨나? 발효요? 발효 다려 안돼요. 냉장냉동건될일거에요 아, 아, 맞아.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캠핑 컨셉으로 가볼게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상추, 상추 되나 한번 보죠. 하이루도 있긴 한데, 상추 하나 담아보세요. 같이 담고, 음, 담고 싶은 거다 보세요. 한, 네, 하나를 쓰겠습니다. 예. 네. 이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사이즈 예, 사이즈 요거는 약간 작은 사이즈고요 30, 40 음. 이거 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음. 상추를 대충 넣고요 재밌는데요? 네? 집에서 이거 아이들이 같이 하겠다고 할것 같아요 네, 예, 다 싸갈 거예요 저 집에 그고 음. 상추안에 공기가 맞나봐요 아니면 제가 끼울 때 원래 앞에서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 모르겠어요. 각도 때문에 계속 아니에요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삐뚤게 끼워졌어요 그래도 음. 잘 돼요 나또 보죠 어떻게 되나 이거 그거 같아요 워터파크 갔을 때 튜브 바람 빼는 거안 해보셨어요? 네. 왔는데, 네 사실 저 이거 예전에 한번 샀다가 네딱 포기했어요 잘안된 되는건가요? 음 다시 한번 이렇게 끼우면 되나? 맞나? 네 아,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성도가, 네. 이거 뭐냐면 아까 이쪽을 네좀 제가. 좀 덮어서 아요 양쪽을 꽉 눌러야 되는데 제가 양쪽을 한쪽을 안 눌렀었어요. 힘 심... 빠지셨군요. 힘 빠진 게 아니라 각도가 이러다 보니까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어, 네, 앞에 아니라. 오케이. 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상추! 넣고. 상추 들어갑니다. 이거는 또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그 다음에 우리 새우 한번 해보죠 네, 새우 담겠습니다잘 네. 내주세요 국물 음, 괜찮으셨어요 네, 한번 해보죠 국물을 좀 빼긴 했는데 한번 집에서는 아까처럼 그 일회용 국물을 해보는 말씀... 거죠 근데 집에서 과일 해봤는데 과일은 괜찮았어요 음. 이게 좀 뾰족한데? 한번 해보죠 네 와, 파인애플도 국물이 나온다. 같이 올라가요 안 돼요 얘도. 사과는 괜찮은데,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음, 음. 이제, 뭐죠, 일회용 위생팩 가지고 한번, 한번 포장을 해야 돼요. 네, 아까 김치 하는 거 보니까 국물 넣는 네. 건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실링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넣을게요. 파인애플 넣고, 거고요? 여기 파인애플 국물이 조금 흘러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국물 흐른 거 보여주세요. 과일 같은 경우도 물기가 많은 거, 수박도 그렇겠네, 요 수박, 맞아요. 파인애플, 그런 경우는. 일회용 팩에 한번 넣어서. 예, 일회용 팩에 한번 넣어서 해주기 네. 챙겨줄 것 같고. 여기 살짝. 새우. 네. 왜냐면, 우린. 여기 막지 말고 제품을 솔직하게. 말고. 아니, 막아도 돼, 아까 제가. 살짝... 아까 제가 아, 여기를 안 눌렀던 거예요봐보같이 네. 아, 딱딱. 두번 아, 네. 소리가 나야 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오. 새우 좋다. 새우 좋아. 그쵸? 네, 결국 그쵸? 고기랑 새우가 흠. 짱이네. 아. 이런 거 비린내 나잖아요. 흘리면. 그죠그죠 고기, 새우. 자, 그럼 그다음에 어느 도 됐으니까. 이제 과일 뭐... 한번 해볼까요? 네과일아요거 한번 해보자. 또 캠핑 네? 가면. 한 있어야죠. 아, 사실은 여기 네. 명이나물도 넣으려고 갖고 왔었어요 명이나물 넣으세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국물이 물기가 빠질 많나요? 것 같아서 아까 김치 했던 방법대로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원래는 네. 다이어트 건강식단이랑 같이 아. 1인 가정들을 위해서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주제가, 주제가 틀리니까요 네, 그걸... 이걸 캠핑 가려고 쓰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다른 목적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일단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한데 파는 많이 쌀때 집에서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잘됩니다 파 저는 아저씨래가지고 <웃음> 나가서 고기 구워 먹을 생각밖에 <웃음> 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웃음> 집에 있는 냉동실 정리하기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이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도 돼요? 그렇죠. 먹을 때. 문 열어보세요. 국거리나 뭐무침이나한 음, 음, 번씩 한번 먹. 네. 아, 아. 이렇게. 음, 됐습니다. 한번 먹을 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요. 얼려도 되나? 마늘도 괜찮됐어요 마늘요? 네네. 음. 이거는 이거 안된게 네. 아까 마지막에 한번더 누르셨어요. 어디로? 일단 그러니까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꺼지는데 아 자동으로 꺼지기 직전에 유심히 아 누르셨어요. 왜 누르세요? 빨간색이 들어와서 눌렀는데 내가 또실스를 했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네. 눌러 가지고 음 중간에 음,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내분에서 보냐면 다시 한번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예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야. 이렇게 벌어졌다. 여기가 또 눈이 칠치하면 못볼수 있는데 요 사이에 얘두 개가 다 들어가게 꾸며야 되겠어요. 한번 해 보는 거요 네. 우리 어설픈 홈쇼핑 같애. <웃음> 그리고 아그 네. 유튜브 동영상 밑에 주문 폭주 마감 임박 그런 거 적어 놓까네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여기 초록불이에요. 불실링하고 불 네. 불이 꺼지면 저절로 네. 꺼져. 불이 꺼지면. 예, 아, 네. 열어 보세요. 아 제가 좀안 아, 눌러도 돼요. 어? 아, 그거 누르는 거는 아. 진동, 음. 진동 안하고 그것만 할때실네아 됐다 얘를 빼고 다시 얘를 네. 눌러서 그래도 잘 됐어요 자파 아,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포장하면 음. 다시 뜯으면 삼시?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나 그게 궁금하네 아, 뜯어봐야죠 그러면 뜯어볼까? 아 그리고 또 뜯기 전에 음. 지금 이 자체가 숨이 너무... 살아나나? 가격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이, 이 가격이잖아요. 비닐, 가격이. 비닐 가격. 비닐 가격, 비닐 가격. 보니까 네. 대충 한 장에 백 몇십 원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저는 주부니까 네. 여기를 한번 자르면 다시 또쓸수 있지 않을까? 쓸수 있나요? 쓸수 아, 어, 어, 있대요. 이거 바로 아래를 한번 잘라가서 할아라는. 아, 어, 대박이다 역시. 너무 너무 바짝하지 말고 이거 네. 아까보니까 아 이걸 재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는 음. 재활용 안할것 같은데, 나라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네. 살아나는 거 보고 또 먹었는데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네. 숨이 약간 들 살아나긴 해요. 그래요? 네. 이거랑 같이 비교해 볼까요? 비교? 비교돼요. 이숨 비교 예, 많이 죽었어요 아니죠? 우리 여기 한번 여기다 조금 걸어보죠. 들어봐요? 조금만 다시 걸어야 되니까. 네. 괜찮나? 괜찮은. 뭐가 뭐가 변했어요? 거의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랬나? 네 그럼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주고 재포장 다시 한번 포장 네 상추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가지고 음.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원래대로 싱싱하게 돌아오지 맞아, 맞아 않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럴거 같아요 자 아, 이거 다시 한번 조아까것 뿐이잖아요 삼겹살이랑 새우가 장이네 새우 와 상추도 쌀 해봐요 응 음. 네,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제 잘해요잘 해봐요. 네, 여기를 아까 제가 여기 그냥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아. 또, 실패, 실패. 또 실패했죠. 제가 지금 물이 좀안 좋아요. 네. 자보기셔죠 네, 아니 아직은 했어요. 네. 그리고 딸깍 딸깍. 그리고 한 번만 누르세요. 네, 여기 빨간 분 들어오면 본능 있는 거예요. 누르고 싶어요. 어. 어, 어. 네. 아 이거 어머님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 음, 네. 아, 올때 이렇게 해주면 정말 받는 사람 너무 좋거든요. 할머니들이 봉지 아까워서 쓸까요? 봉지까지 다서 드리면 좋겠다. 어. 네, 자 네. 이거 넣고. 있습니다. 또뭐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 사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딴거 담아줄게요. 네. 이거 지금 갈변되는 거 돌려고 한 건데 이미 갈변돼서. 아니 그저 일단 포장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사진 찍는 건 아, 네네. 저희 따로. 맞아 우리 필요한 아침에 아이고. 아침 식단 같은 경우 자. 그 사이에 여기 사과를 넣어주세요 네. 초창기 한 빨리 넣어주세요 어? 사과 잘 된다 바나나도 잘 될까? 사과가 물기가 네. 없고 단단한 과일이라서 잘 되네요 네. 사과는 잘 뺄게요 같았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침 드시고 오세요. 아침을 사과. 어. 잘 됩니다. 너. 지금 이거는 제가 포장할게요. 아니, 같이, 같이, 아, 같이 같이, 같이. 아, 다 같이. 다는 거예요? 아침 1인 식단. 그 뭐예요? 1인 식단이? 보여 드릴게요. 여기 딱 건과류까지 도 힘은 좋죠. 주부들이 다 있겠죠. 사서 일요일 날 음. 아침에 먹을 걸 신랑이랑 먹을 걸 오일분은소 등분해서 넣어요. 사동에다가 네. 그래서 아침에 급하니까 이렇게 넣으면 다 다르거나. 스며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 그거를 사파통에다가 음. 넣어가지고 아침에 신랑 간편하게 먹으라고 본인도 먹고 음. 그렇게 출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웃음> 이렇게 싸두도 음. 좋겠다. 그러면 자, 탈깍 탈깍. 편하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과일들인거 음. 요 밥은요? 밥은...바나나로...바나나가 아, 밥이에요? 바나나 먹고 이건 덴마크 다이어트 할때 이렇게 음, 주던데 근데 이건 약간, 주비. 약간 약간 예, 예. 이 부분이 네,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예. 열고... 모르겠어요 아, 자몽맛 사과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주 이렇게다가 주셔도 괜찮을 것같아 이걸 통째로 갈아버린다고요? 어, 뭐, 어, 그것도 괜찮다. 있세, 어, 아니요. 아니, 맛이 없어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마녀 조치를 만들고. <웃음> 아니 사과랑 바나나랑 뭐 딸기 이런 과일만 넣어가지고. 자, 음. 그러고 음.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포장하고요. 네. 한 세트를 와. 일반 팩에 따 넣을 거예요. 일반 팩. 진공 포장기 쓸 때는. 이렇게 국물이 있는 반찬류 같은 경우는 김치 그리고 아까 요 명이나물이에요 또 하나 뭐였죠? 막 흐르는 거 김치 파인애플 아 과일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물기가 같이 따라 올립니다 위생팩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기가 없는 애들 사과 잘 되는 거와 사과가 대박 사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대박은 새우 어 새우는 대박이야 이런 애들은 그냥 해도 됩니다. 네네. 네, 그에또그 다음에 또, 음. 또 이거 계란도 이렇게 포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계란은 왜 포장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건가? 이게 사실은 네. 날계란은 날계란이라면서요. 음. 날뭐 그냥 궁금해서 그 그래 포장 왜한 거예요, 날계란은? 어, 궁금해서. 야, 궁금해서. 음, 깨지나, 예. 안 깨지나, 깨지나. 깨지나? 한개 이상 두 개로 하면은 부딪혀서 깨지고요. 깨지고. 예, 네, 한 개만 단독 아, 한 개. 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음, 그냥 저거는 궁금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웃음> 별걸다 <웃음> 해봤어요. <돼>. 빈 깡통. <웃음> 네. 물론 이거 포장해 가지고 싸갈 일은 없는데요. 깡통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냥. 네. 또뭐 해볼까요? 해볼 만한 거 있나? 재밌는 거. 팔이? <웃음> 아니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 네. 야채들. 네, 야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증거 포장이? 그렇죠. 밥은 어떻게? 밥은 증거 포장하면 좋은가요? 아니 가능은 할 텐데 굳이 네. 밥은 뭐해 밥도 있고. 해밥먹으면되죠 지금... 네. 네, 간편하게 저는 쌀도 생각했거든요. 쌀을 씻어 가지고 먹는 것도. 아. 뿔린 쌀. 뿔린 쌀? 네. 뿔린 쌀은 뭐가 좋은 거야? 바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쌀은 바로 못 해먹나요? 그쵸. 그렇죠. 시간이. 아, 제가 주부가 이래서 그런 걸잘 몰라요. 요거 괜찮다. 여기 물기가 없으니까 부피가 확 줄어드네요. 어, 쪼그라들고 있어. 어, 쪼그라들고 있어. 어, 된다. 됐습니다. 이거 좀 봉지 큰거 있으면 놀러 갈때 애들 베개 같은 거 여기 딱 넣어가지고 찌을 시켜 가지고 여행 갈때꼭 필요하거든요 얘가 아직 어려 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잠 친구라고 불러요 네. 아세요 잠 친구 잘때깨안고 자는 인형 베개 같이 생긴 거 그거 한번 근데 그만큼 큰 봉투가 3 0 4 0이 들어갈려나 이거 이거 자 명이나물은 실패 그리고 아니, 이거는 실패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예. 이대용 비닐팩이 있으면 네 비닐팩에 싸가지고 하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나가면 정말 좋을까요? 장점 아니, 이게 일단은 뭐 먹을 때 부피를 네. 줄일 수 있고 일단 거, 부피는 확실히 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보관 이렇게 진공포장을 하면 보관은 확실히 네. 오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부피 작아지고 네. 또 준비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는 장점은 부피 작아진다. 그리고 이런 국물이 세면 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삼겹살, 아까 새우, 이런 것들 포장할 때는 정말 좋네요. 너무 음, 음에들어 <웃음> 가끔 아직 아이가 어리실 텐데 네. 가끔 아이들 캠핑 가거나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네. 그럴 때뭐한끼 식사 같은 경우 뭐카레라이스 음. 용도를 좀잘 엄마가 아 카레 재료를 아예 다 썰어가지고 네. 감자랑 아, 당근이랑 양파랑 썰어가지고 네. 네. 팩에 딱 넣고 네. 징한 다음에 음. 아, 카레를 넣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야채라 이런 거다 음. 해서 카레는 가루니까 상관없는데 준비할 가루 수 있게 포장만 하는 게 물만 딱 붓고 카레 가루 붓고 끓이면 되게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료 한번 볶아야 되잖아요 프라이팬 을 가져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당연히 가져가야죠 음. 캠핑 가면 뭐 만들어 먹는게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이걸 뭐뭐예 이거는 주부들께서 아, 많이 아김 김을 그래요? 오래 보관할 때 조금씩 나누면 완전 밀폐가 되잖아요 김? 어, 김은 진짜 말는것 같아. 김을 오래놔두면 얘가 조금 약간 가하고 네. 냄새나고, 이게 산화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산소 접촉을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음, 김. 음. 그리고, 김. 이거 뭐 캠핑 갈 때도 그렇지만, 그냥 여행 다닐 때 가방 안에, 또 캠핑콕 아니들라도 우리 그쵸? 펜션이나 음. 호텔은 취소 안 되죠. <웃음> 되는 데도 네. 있는데, 레지던스인가? 네. 네. 네. 또 지인들과 같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음. 재미는 또 빼놓을 네.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저는 처음 써보는 네. <웃음> 진궁 표정을 몇년 전에 써보셨다고요? 네, 저한 7년 전 그쯤에 한번 써봤는데 네. 그때는 좀 이게 불편했어요. 이렇게 왜 딸? 불편했죠? 그러니까 이 서, 설명을 잘 몰랐는지 아니면 글쎄 네. 이게 컸어요. 한 2만원이나? 오. 그런데 여기다 넣, 뭔가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비닐에 해갖고 그냥 넣어놓는 게더 간편했었어요 그 당시에 음. 제가 할 때. 근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오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렇고. 네. 네. 전용봉지 말고 짠건안 되나? 이런 걸못 찝나? 이거 찝으면 난리 낫겠다 어, 국물 쓰죠? 다. 아, 아, 아. 네. 이거 네. 사용까요 네. 네. 한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먹고 나서 좀 남으면 야채 같은 경우도. 원래 거. 안 되는 거 이건 아. 그냥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네. 네 맞아요. 근데 얘가 좀길니까 이거를 아 이게 사이즈가 좀... 안 된다 어, 살짝 이거 접으면 어때요? 이게 접고 대충 얘를, 막 이렇게 어볼까요 여기 안에다 구멍에 들어가게 구멍에다 한번 꼽아봐 이거 대박이 되거든요? 에이 이거 안 되죠 아니 아니 될것 같아 되게. 안 되는데 안되겠요 해볼까? 탈걸? 비닐시싹 하면 탈것 같아 저는 아 타가지고 끊어진다에 한표아 진짜 빨리지도 않네요 얜잘하이딱 들어갔는데 전혀 가능이 없는데 안 빨려요 하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거는? 이 정도? 이거는 실패 빨리지가 않네 빨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음, 타지도 않아요 근데 응 빨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네, 접혀서 그런가봐요 이렇게 그럼 위에 한번 하면, 하면 안될까요? 이거 지금 다 썼죠? 네. 요거 그거 하려면 우리 잘라야겠다. 네, 잘라 볼까요? 원래 이렇게 하면 네. 우리가 뭐 진짜 궁금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지 되는지 알려 주고. 를 뭐라도 넣고 합시다. 시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인. 아, <웃음> 안 되게 뻔하지만. 네. 파 있다고요? 파리총어 있어? 아, 파리총. <웃음> 파리 총 재밌어요. 아, 파리 총도 한번 우리 눌러 보세요. 안 빨리네. 아 그럼 봉투에 비밀이 음. 있어요 지금. 그런가봐요. 여기 봉투 아, 엠보싱 때문에 딱. 그렇죠. 암건 음. 안 되네요. 안요 전용 봉투가 필요한데요. 예. <웃음> 아, 두께는 붙었어 붙기 붙었어. 붙기 붙었는데. 붙기 네. 붙었는데 전아 이건 저거 하면 되겠다. 실링만 여기 시, 이 버튼 누르면 진공은 안 되고 실링만 되거든요. 네네네. 얼마든지. 그건 되겠네. 됐어. 이거 좀 내가 빼서 만 공기. 공기 빼서. 풍선처럼 빠져? 아니 안 빠져. 요안 아, 빠져요. 아 어, 신기하네. 아 이거 그럼 그것도 좋겠다. 국물 요리. 아곰탕 그래? 국물 요리해서 내가 싹뺀다음에 음. 다 빼서. 네. 와 활용할 게 많은데. 네. 네. 뭐 아무튼. <웃음> 아 뭐예요, 그거? 초보 홈쇼핑 컨셉으로 <웃음> 진행을 <웃음> 했는데요. 뭐또 <웃음> 네. 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가지고 왔는데 안할 수가 없죠. 네. 네. 이제 촬영 끝만하고 접으려고 <웃음> 했는데 아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웃음> 어디 쓰레기통에서 가지고 왔나요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웃음>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분리수거하에서 가지고. 아 분리수거하면서. <웃음> 이거 이 심을 알아보려고 한 건가? 네. 얼마나 잘 빨아들였는지 곧 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눌러보시죠. 자. 이게 잘 찍을지 게 아니면 이 각도로 놨어야 되나? 음. 오. <웃음> 어? <빨리> 오. <웃음> 이건 뭐야? 세. 오. 세다. 손 한번 넣어보실래요 오리다 <웃음> 네. 손 넣은 유튜브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다가... 손을 넣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안돼 이쪽을 잘라놓고 아 손을 집어넣고 여기를 딱 막은거죠 앞 공줄에서? 안돼이 음. 정도야 오, 음. 이거 재밌어 이 정도야 네. 이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음. 아, 네. 와. 많은 걸 해봤습니다 네뭐한번도다쓴거 같네요 네, 네. 이거 네. 남은 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싸가실 거죠? 분 싸가시고 네. 저도 하세요. 어느 정도 싸갈게요. 네, 전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국물? 국물. 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지 않게 이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거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예. 일반 비닐봉지 실링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인가요? 실링용으로도 돼요. 여기 보면은 네. 진공 말고 이건 어, 안데 네. 근데 위생봉투는 안 되고요. 조금 두툼한 거 이거는. 지퍼백이었어요. 네. 지퍼백에서 자른 거예요. 지퍼를. 아 그런 거는 대고그 일반 위생봉투 있죠. 그 타버리죠. 이거는 녹아요. 녹아가지고. 아, 이거 한번 깔아봐요. 우리 실링해가지고 밀폐가 되나나 보자. 아 밀폐가 되는지 이 자체가 되는지. 타는지아 그럼 물을 보여야 될까? 아니요. 풍선. 아 앞뒤로. 앞뒤로? 응 어, 앞뒤로 보겠까 삐뚤빼뚤한데 실링은 요 라인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실링.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빨아들이진 않고 실링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든지 어떻게 알아? 이거 뻥 뚫렸는데. 근데 소리는 왜 나요? 실링을 하는데. 이거. 뭐? 그렇게 붙는 거. 자, 잘라 지는데안 된다. 공 난... 공기를 넣어 둔 다음에. 안됐다 반대쪽 해보면 돼요. 이게 만 뜨거? 볼까요? 손으로 만질 정도는 되더라고요. 음, 그럼 아이가 있어도 괜찮네. 어린 아이도. 실링. 오케이. 됐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웃음> <웃음> 자, 이걸로 끝냅시다.